우리가 음. 어떻게 개별 예술품을 인식하는지 그렇죠. 어떠한 예술 형식에서는 페인팅이나 페인팅 메인딩 같은 경우에는 예술관이지 환기 제품으로 인도를 다른 형 다른 형태의 예를 예를 배 같은 경우에는 음. 음. 그게 원판이 있고 그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여러 개의 하나가 변화, 있요 음. 하나는 예술 갓. 품국사기은 갓. 미국 사람은 갓. 이국 사람은 갓. 미국 사람은 갓. 미국 사서 우리는 주 사람은 갓. 미국 사람은 갓. 미국 사람은 갓. 미국 사람은 갓. 미국 사람은 갓. 미국 원람은 갓. 미국 사 미국 사 사람은 갓. 미국 사사 리 즐거운 가 많이 사용하는 <목일> 음. 거가 아, 아. 음. 네. 음. 네. 하지만 더 쉬고 싶은 거, 그냥 말하면더은 사람들이 즐거을 가족들이 항상 많이 받고수 있다. 그들은 열정으 그리고 만족해서 이런 사람들 생을 여러 가지우리는아이들이또 별반 날이 그들의 고민을 보고 물어보는 거 하나라도 가장 기본적인, 여덟살짜리여자애가 말하고 싶다. 그거는 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진짜 나를 행복, 뭘 하는 하는 거 저를 행복해주는 걸로, 티켓을 쓰는 것처럼. 어, 음. 다른 말로, 어, 스포츠에 있어서의 재미는 음. 그대 스스로 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얻어간다. 한 학생이, 어, 계속 한 번도 시험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스포츠민에서 음,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음. 그러나 그어린아 그포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다 감지 응. 없지 조을 하고 응. 그리고 유학시간 결과에 부는제중이 응. 모든 응. 것이 응?